다음엔 좋은 주인 만나렴. 헤이 헤이. 오 여기가 어디지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. 어? 뭐야 패션아? 주인은 잃어버렸나 보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일반 패이잖아눈 썩었어 저런 애는 공짜로 가족 된다고 해도 가족 안니 내가 절설펫이었다면 사람들이 날 키우려고 했겠지 주인님도 내가 일반 패시니까 날 버리신 게 틀림없어. 나도 나를 사랑해주는 주인님을 찾을 거야. 야옹, 야옹, 야옹.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이기면입니다. 자 오늘의 컨텐츠 저는 버려진 패시입니다. 아우 고양이네 아주 귀여운 고양이야 아우 근데 일반 펫이네 아 뭐야 이 일반 펫이네 아 아까 봤던 거잖아 헉. 자 사람들은 버려진 일반 펫이 혼자 있다면 과연 보살펴줄까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공개 서버에 가서 실험 카메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펫을 키워주실분 Oops! Oops! Let's go! 이거면 자 사람 많은 곳으로 왔고요. 일단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길잃은 고양이처럼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사람들은 과연 저한테 말을 걸어줄까요? 제가 일반 이지라서 그냥 지나가는 것일까요?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네요. 폐좀 주세요 라고 해야겠다 자 이번에는 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키우시는 건 어떠세요? 냐옹? 과연 나를 키워주실까? 네? <웃음> 길 잃은 고양이에요? 진짜 패신줄 저길 잃은 고양이인데 저를 키워주세요 냐옹? 죄송합니다 야옹! <목소리> 야옹! 잠깐, 일반서 그러세요. 야옹! 내가 일반비이라서 죄송하다고 하신 거야. 으흐 야옹! 야옹! 구독! 저는 기있는 아기 고양이입니다. 저를 키워주실 분? 야옹! 야옹! 나무도 음,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! 싸늘하다고! 말도 안 걸어줘.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 고양이한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팅을 쳐야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보이는 정도랄까?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일반 고양이가 아닌 바로바로 애완동물 바로 칸에 제가 좋은 페이지 많거든요? 뭐 네온 다이아 유니콘 뭐 기린 보기 힘든거죠 기린도 기린도 있고요자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기린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? <웃음> 어 이분 잉단태씨인데? <웃음> 잉단태씨가 <웃음> 왜 여기있냐? 아 주단태씨 저좀 키워주세요 아이고 됐어 지나가볼게요 어? 관심을 보이는데요 바로 아까 그 일반 고양이때랑 좀 다릅니다 와! 기린지 <웃음> 기린인데요? 주인님을 찾고 있어요 저 제가 주인할게요 아 님이 주인하시겠어요? 어 바로 또 네온기린 하니까 주인을 주인을 하겠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빠르게 고양이로 와보도록 하죠 <웃음> 과연 반응이 다를지 궁금한걸 오! 그냥 그래, 지나쳤어! 고양이니까 아 안돼 일반 고양이의 주인은 아무도 안해주는 거냐고 그냥 앞에서 아무 말도 안하고 야옹만 하게 보겠습니다 야옹 냐옹. 냐옹. <웃음> <야옹>. 사람이잖아. <웃음> 도망간다. 아까 내용 기린 때는 그런 거안 따졌잖아! 구독. 에 어.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좀 눈에 많이 띄는 다이아 유니콘으로 한번 주인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광장에서 고양이로 변신한 상태로 가만히 있었을땐 아무도 관심을 안줬는데 이번엔 그냥 가만히 서있어보죠 나 혼자서 이렇게 <웃음> 어, 사람들이 몰려요 그냥 다이아유니콘인데도? 음? 아닌가? 아 오케이, 그러면 좀더 좀 눈에 띄는 걸로 하죠 뭔가 더 눈에 띄는 게 필요하겠어 오케이 쉐드 쉐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버그 저요! <웃음> 오케이, 이분이 저요라고 했습니다 러브님이 자 그럼 빨리 고양이를 와보자 아까 그분 어딨지? 그분어디있지 찾아보자. 주인구에요. 어, 안심을 가져준다. 저 길이름. 와, 그냥 지났죠, 이번엔. 와. 진짜 이게 있나봐. 팻이 말하는 걸 신경, 쓰,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가는데? 아, 키리 라게 드래곤입니다. 저를 키워주실 분. 왕! 왕! 내 가보죠. 아까 이분이었거든요. 자, 근처에 또까지 가서. 아, 사람들이 진짜, 어, 쉐드니까 관심이 보이네. 아까 고양이일 땐 아무도 관심 안보이는어 저요! 이러잖아 바로 바로 나오잖아요 그이분이 똑같이 해봐야겠다 고양이로 자자 자, 가보죠 고양이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딨죠 이분? 여기다 여기다 저을 길이는 고양이입니다 저를 키워주실 분 귀엽당! 어, 드디어 나를 키워주실 분이 계시. 찾은 건가? 저를 키워주시겠어요? 양. 내가 키워줄게. 주인님. 주인님 저 씻고 싶어요. 과연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? 가자. 오, 드디어 저한테도 전설 패시 아닐 때. 일반 고양이도 이렇게 주인을 만날 수 있었어요. 마음이 따뜻한 분이 있었어. 좋아요. 와, 신기해요. 이런다. 뒤에서 말투 아, 이렇게 어, 아직 착하신 분은 계신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고양이 잘 키워주시고요. 이 아린 님한테 이 고양이. 드리면서 이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주인님, 저를 정식으로 키워주세요. 자, 아린님한테이 아이템을 드릴게요, 고양이를 자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다. 자, 린님한테이 진짜 이 패드 진짜 드렸고요. 또 타는 물약까지 먹였어. 자, 아린 님한테 패스 드렸고 잘 키워 주시기 바란다면서 얘기를 끝내고 마치도록 하죠. 아린 님. 제 고양이인데 잘 부탁드려요. <웃음> 어쨌든 자, 이렇게 일반 고양이 길잃은 고양이를 주인에 찾아줬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전설팬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애착 갖는 갖는 어떤 페이든지다 좋은 페이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애 가지면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는 저는 가볼게요 안녕 얼굴이 없소다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